암상첫집 2월 암상첫집 암암암상 암암암암상첫집 2월향에 있음 음암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알지 알지 알지 암 암상 첫 집. 암, 암상 첫 집. <웃음> 암상 첫 집. 집. 암상. <웃음> 분대 낼수 있게 해주세요. 갑시다! 야란 언니, 야란 언니, 야자랑이 뽑으러 가봅시다. 계속해서 땡땡이나 이른 컨디션이 좋은 날에 한꺼 보라색 괜찮아. <웃음> 춤추나오면 개화하신데 제발! 난 좋아! 그래도 새로운 캐릭터입니다. 저 전기 캐릭이 리사밖에 없어가지고, 생각보다 잘 나온 편? 이직 20년차가 남았어요 가자! 아시변연차가 남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애껴될까요? 그러면? 바로 해야지.. 쓰는 게 나아? 쓰는 게 나아? 자란 언니들! 어? 야, 이치치 뭐야? 이 치치 뭐야? 이 치치 뭐야? 야! 지고렀다 아니야! 괜찮아! 자 10연차 갑시다! 아쉽게.. 아쉽게 노란색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아쉽게 노란색 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, 101 701 그럼 이게 초기화가 된 거죠? 지금 지금 78년차를 했는데 이게 초기화가 된 거죠? 또1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. 기다려봐요. 기다려봐. 야란 붓고 가야지 자 시련차 Woohoo! <laughs>